저는 이 음. 케이크 요 과자를 통해서 제이크의 네. 이름을 이렇게 일단 넣어볼 건데요. 저도 이제 제이크가 이제 뮤직비디오에서 공 젤리를 벽에 붙이니까 저도 치, 그 제이크의 케이크, 제이크 케이크 벽에 젤리를 듬뿍 붙여주겠습니다. 아. 괜찮아 안녕. 세게 눌러. 뭐 어떻게 좀 잘한 것 같은데. <웃음> 와 근데 이거 저 제가, 제가... 제이크를 쓰면 저 먹기 싫을 것 같아요. 어, 진짜 어, 이건잘만들었어 어. 아. 잘. 아. 아. 솔직히 이거 케이크는 먹고 싶겠다, 진짜. 아, 안 돼. 근데 진짜 이 젤리.. <웃음> <웃음> 이거 진 진짜... 짜, 대단해가? 일단 이거 음. 젤리가 있는 의도가 너무 뻔해 요즘 케이크들. 음, 그것도 그렇고 좀 신선한. 하 저희 뮤비 촬영 날인데 이 음. 뮤비랑도 좀 관련이 있고 그렇죠. 음. 일단 그게 제일 그거죠. 내가 봤을 때 이거 이 하트가 좀 거슬리네. 조금. 아 진, 진짜 거슬리는 거예요? 아니면 조금 먹고 싶어서 그런 거? 아 진짜! 왜냐면 이게 두 개가 있잖아. 너무 많아. 이거 네. 다. 완성! 네 이렇게 어, 저희가 선수 제작한 그왕 리보 케이크가 아, 완성이 됐는데요. 오늘 어, 제이크 제이크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건데 잘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또 솔직히 뜻깊은 날, 이렇게 생일이면 좀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또 너무 할게 많고 바쁘면 또 소홀히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또 제가 챙겨주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앞으로도 저희 멤버들 생일 또 많이 챙겨주면 좋겠네요. 이제 저희 생일 파티 무사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